뭐 궁금한거 있으면 질문해보세요 하하 <웃음> <웃음> 저의 목소리로 톤이야 오늘 아무래도 수트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음 옛날에 혹시 아름다운 TV 얼굴 아시나요? 오늘 네. 여러분들이 함께 할 이곳은 장민호의 미니앨범 촬영 현장입니다 전화가 오네요 받으세요 어? 1시 오늘 그래도 따뜻하다 생각보다 나 되게 추울 줄 알았어 카메라만 돌려도 추워 보이지 않냐? 마지막 입세 같은 느낌이잖아. 너무 어떻게 어떻게? 그러니까 진짜 <웃음> 추워 보여. <웃음> 팽해 그냥. 그냥. 안에 좀 따뜻해. 아, 추우면 옷좀 걸치세요. 추운데. 선배님 앞으로 조금 더 나와보실 수있요 때문에? 네. 네. 네 저희 이동해 줄거 같아요 한 번만 더해볼게요 아, 거기 있었는 거예요? 좀상작한데 사진이 겨치를 해가지고 마지막 있을 같은 느낌이야. 됐습니다 선배님. 네. 저꽃 꽃잎이 하나가 떨어지면. 우와, 좋아. 아무도 없이 코디, 헤어메이크업, 스타일리스트 아무도 없이 혼자 한 컷을 찍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옷을 입고, 일단 배가 고프니까. 한글자막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뭐, 있어 겸, m 겸, 겸, 겸, 겸, 겸, 겸, 가야죠야날짜 언제나 고 25일 크리스마스 코저트잖아 너무 일찍 끝났습 어? 너늘 일찍 너마가더니 신나.. 너어 여기 찍고 있었어.. <웃음>